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TV 소장 방희선입니다 2023년 4월 7일부터 부산 같은 이런 광역시는 분양권의 전매 제한기간이 원래 조정지역일 때 3년에서 이제는 6개월로 단축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분양권에 대한 관심들을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좀 높게 가실 텐데요 우리가 자칫 주택수에 들어가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의 주택수와 취득세를 카운트할 때의 주택수들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자칫하면 또 세금을 놓쳐서 폭탄을 맞을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뭐 대학원 뭐 석사 수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최근엔 또 유료로 세금 관련 어, 수업을 또 받고 있는 게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 거기서 수업했던 내용들을 다또 까먹기 전에 한번더 정리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면 저도 또 공부가 되고 다음에 궁금할 땐 제가 제 유튜브를 또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머리에 돌았던 게 5분 지나면 다 탈출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공부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세금 부분에서는 또 놓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이래서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분양권과 입주권을 나누고요. 그리고 분양권 안에서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의 취득시점 그리고 취득세를 그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언제 취득했는지 기준이 되는 시점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엔 입주권에 대해서 어, 그 양도소득세에 들어가는 시점 취득세에 들어가는 시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비과세 판정할 때는 또 언제부터 그 분양권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먼저 1번으로의 분양권부터 어 분양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 양도소득세에 들어가는 것과 취득세에 들어가는 게 서로 다른데요. 어 양도소득세는 분양권이 이건 우리 흔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주택수를 판정할 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한 분양권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1주택으로 봅니다. 흔히 이렇게를 알고 있다 보니 지금은 취득세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비조정이기 때문에 2주택까지는 중과가 없지만 3주택부터는 8.4%고 4주택은 12.4%로 중과가 되잖아요. 그럴 때 분양권 하니까 어,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수에 들어간다 카더라 이까지는 흔히 기억을 합니다. 근데 취득세는 그게 아니고요. 날짜가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거는 이거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분양권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건 취득세는 들어가고요. 그리고 양도세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매수한 것부터 양도소득세에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어이 그 분양권이 어, 취득한 그 기준 1일이 또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이제 취득한 그 분양권은 언제부터 내가 이걸 소유한 걸로 되냐 이랬더니 당첨된 날입니다. 당첨자 발표한 날부터 양도소득세에는 이미 1주택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취득세는요. 분양 계약을 한 날입니다. 계약을 한 날. 계약을 한 날에 이게 이제 1주택이 되어서 취득세의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다르죠? 당첨자 발표하고, 그리고 통상 한 2, 3주 뒤에 우리가 분양 그 공급 계약서, 계약서를 쓰러 가지 않습니까? 취득세 기준일이 더 늦죠? 양도세의 그의 취득 기준일은 당첨일 기준일이고요. 근데 누가 이미 당첨된 걸 어, 뒤에 프리미엄이나 아니면 뭐 돈을 주고 매수를 하셨다 하면 그거는 양도소득세든 취득세든 분양권의 그 잔금을 친 날입니다 잔금치는 날 흔히 명의 변경도 하러 가시겠죠 분양권 잔금을 친 날입니다 어, 최초 당첨된 자는 어, 이게 다릅니다 그죠? 양도소득세는 당첨일 취득세는 분양계약일 이렇습니다 분양권은요 예. 이거 한파스 정리가 되셨죠? 그 다음에 입주권 한번 살펴볼까요? 어, 보겠습니다. 어, 입주권은요, 어, 그 재개발, 재건축처럼 이렇게 되어 있던 입주권은 이미 옛날에 2006년 어, 1월 1일 이후입니다. 1월 1일 이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부터는 어,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은 이미, 이미, 요 옛날에 적부터 주택수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모르시는 분 없죠?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규모 재건축은 2018년 2월 9일 이후에 취득한 것부터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이 이전에는 소규모 재건축이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개발, 재건축 방식으로 대단지로 막 진행하고 하는 이런 것들만 입주권이 주택수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소규모 재건축이 2018년 2월 9일 이후에 어, 상금을 치고 매수를 한 거는 소규모 재건축도 주택수에 들어가게 됐고요 근데 어, 자율주택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그다음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하고 소규모 재개발하고는 또 다릅니다 어, 이렇게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요거는 작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것부터 이것도 이제 입주권이 되어서 양도소득세 숫자에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안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기준일자는 언제냐 이랬더니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날입니다. 여기 등이라고 되어 있는 건요. 자율주택 정비사업 바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준하는 게 사업시행 그 인가입니다. 그게 그냥 관리 처분까지 다난 걸로 보는 그런 그거거든요. 요 밑에 요런 것들은. 그러다 보니 관리 처분 계획, 사업 시행 계획인가, 뭐 요런 그 날짜에 어 이제 입주권으로 바뀌는 걸로 보고 그때 생기는 입주권은 아까 말씀 위에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 옛날에 재개발 재건축은 2006년 1월 1일 이전. 그, 그 이후에 취득한 거, 주택수 포함. 소규모는 2018년 2월 9일 이후 취득 소규모 재건축례 나머지 자주택, 가, 가로주택정비, 소규모 재개발 이런 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건 주택수 들어가고요. 양도소득세는 이렇습니다. 그죠 양도소득세에는 여기 보신 것처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도 양도소득세에는 작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건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취득세는요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요거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8월 10일 이후 요 이후에 취득한 원래 입주권, 그다음에 분양권, 오피스텔 뭐 집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속해 있는 요 입주권에는 아까 앞에 있던 작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세에는 들어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이거는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얘들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죠? 어, 요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어, 뭐수합슬립 빨리하고 진도가 빨리 빨리 나가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아까처럼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는 어, 요 시점 그 이후에 이제 사고 팔고 하셨던 그런 분들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근데 취득세는 언제부터 이게 그러면 입주권에 해당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주신다 하면 관리처분인가가 나 있어도 집이 철거가 안돼 있으면 그냥 집입니다. 멸실이 다 되고 실제로 집이 없어야 됩니다. 실제로 집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입주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입주권으로 보는 그게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요세 가지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멸실이 된 거는 취득세에서는 빠집니다. 헷갈리기 쉽죠? 이렇게 정리를 안 해두면은 계속 앞으로도 헷갈릴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려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조합은 그 입주권하고 분양권을 주택수로 포함을 해서 산정하는 거는 어, 이걸 뭘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것도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어, 비과세 판정을 할 때는 입주권은 옛날부터 아예 집이 들어갔었습니다. 그죠중과 어, 판정할 때도 얘 가지고 있으면 주택수에 카운트 됩니다. 어, 서울 강남에 어, 입주권도 하나 가지고 있고 어, 집도 이미 뭐한두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3주택 중과에 적용이 되겠죠. 제일 처음 파는 집은 무조건 과세일 거잖아요. 어, 이럴 때는 3주택 과세로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인 주택, 집 하나 가져있고, 입주권 하나 가져있고, 요럴 어, 때도 주택수에 조합은 입주권은 다 들어갑니다. 옛날에, 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수한 거는 다 들어가기 시작했죠. 근데 분양권은 일반 분양을 받았다. 그게 주택수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비과세 판정이든 중과 판정이든 전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덕분부터. 벌써 2년하고도 뭐한 3개월이 지났네요. 요 이후에 매수했던 일반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뭐 간단한 것 같지만 날짜 잘못 헷갈려서 어 이것도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 그래 지득세뭘뭘안 어 들어가나? 이러다가 어 옛날에 예를 들어 2020년 11월쯤에 샀네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기를 2021년 1월 1일 이후권은 뭐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간다 카드라 카드라 카드라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 2020년 12월달에 분양권을 샀네요. 주택수 계산할 때도 홀락 빼먹어버렸다. 이러기 쉽다는 거죠. 집을 한 10억짜리 사셨다. 이러면 취득세가 예를 들어 3.3% 낼 거를 8.4% 내셨다. 그러면 취득세가 한 5천만 원 이상 갭이 납니다. 잘못하면 중개 사고 나겠죠. 반드시 좀 챙겨 놓으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서 어, 오늘 또 이렇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아까 헷갈리지 마시라고해한번더 정리하면 분양권, 양도세는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주택수 포함, 취득세는 2020년 8월 10일 이후 매수하는 것부터 주택수 포함, 요거 챙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말고 재개발, 요거는 취득세는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입주권으로, 멸실이 돼서 입주권으로 이제 바뀌고 나면, 근데 양도세는 작년 1월 1일 이후에 매수를 하신 그런 자주택, 가주, 뭐 가주정이랍니까? 자주정, 가주정, 뭐, 소규모 재개발, 이런 거는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요거 매수하고 난 이후에 취득세 안 들어가는 것처럼 양도세도 안 들어간다고 여기셨다가, 다른 집 팔았다가, 홀라당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세금 내실 수가 있겠죠? 꼭 챙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뭐 유튜브도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렸네요 매일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안 쉽습니다 <웃음> 하는 것 없이 왜 이리 바쁩니까 4월에 달꽃 구경도 한번 가야 되겠는데 어느새 벚꽃이 다져버렸어요 출퇴근 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본 벚꽃이 전부 다단것 같습니다 그 제도에 참 하루 1박 2일로 저희 시댁에서 벚꽃 보고 온 그게 봄놀이 전부 다였네요 아쉽게 빨리 지나가버리는 봄이지만 그래도 뭔가 바쁘게 또 지나다 보면 이것 또한 또뭐 행복한 봄입니다. 늘 응원해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